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. 여기입니다.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. 집터로 활용하실 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블럭으로 경계 표시는 잘되어 있습니다.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기, 이용하기 위해서 수도가 밭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. 또나무도한 그루 있습니다. 승용차 정도는 골목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 도로입니다. 지난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. 상세페이지입니다.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습니다.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.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. 지목은 돼지입니다. 돼지 면적은 2 4 8 75평입니다.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돼지 안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도로는 지역도 상 포장된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. 도로 소유는 구기지입니다. 계획도로가 15m에 접혀져 있습니다. 용도지역은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. 금폐율 60%와 용적률 25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가격은 80만원입니다. 매매금액은 6천만원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